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팥도사의팥도사인데요 오늘은, 오늘 산 것은 다이어리와, 그리고, 파커, 만년필, 그리고 몽테베르데, 만년필 하나씩 이렇게 샀습니다. 일단, 오픈박스 시식할 건데요. 제가, 다이어리를, 메이드인 차이 나냐? 다이어리를 왜 해외에서 샀냐면, 이게, 하... 재질이 좋은 게 한국에 넘더라고요. 만년필에 맞는 재질이 없더라고요. 어 속지 좋다. 여기 펜 홀더가 있고요 가죽인데 펜 홀더가 있고, 여기에 뭔가 다양하게 끼울 수 있는 그런 식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오피스 어드레스 팩스 보호 앞에 기타 답단 제 정보로 쓰는 곳이 있고요 뭐, 뒤에는 캘린더가 있는데, 2017년, 2018년 캘린더가 있고, 시차 표시일도 있네요. 시차 표시일도 있고, 타임 다이어리, 시차 표시일도 있고, 와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어벨리베이션 뭐니 이게 아일 월드홀리데이라고 세계명절도 이렇게 다 적혀져있어요 꽤나 좋나 좋은데 월드인포메이션 어, 컨트리코드랑 이런거 다 있구나 되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칼로 칼로리도 적혀 있어요. 에그 계란 하나에 75 5 칼로리. 에그 와이트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작게 적혀져 있는데 와 되게 세세하게 적어놨다. 근데 별로 도움은 안될것 같아요. 여기 옷 사이즈도 여기 적혀져 있네요. 오, 다이잘산것 같아. 요런 식으로 디자인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심플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건 만년필이겠죠. 만년필. 여기 개봉 실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미개봉 실이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져 있는데, 어, 잠시만, 내 칼을 어디다 붙어? 여기 있네. 꺼내저라 이게 조터 만연필이거든요 조터 만연필을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구매했어요. 저번에 있던 저번부터 쓰던 펜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웃음> 그래서 그거의 대체용으로 스테인리스 펜을 샀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역시 다음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꽤 심플하게 예쁜 편이네요. 음 프랑스제 좋아요 역시 저는 요거는 필요없어요 난 필요없어 저거 고외 그 구성품은 없는 편이고요 설명서 하나에 카트리지 하나 그리고 본체 하나 딱 심플한 구성이에요 일단 설명서는 뭐 역시 한글이 안적혀있는 역시 한글따위는 안적혀있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계 언어가 다 적혀있는데 한글만 안적혀있어 하기 한국은 만년필 시장이 선악내지가 오래해서 오래 나서 솔직히 저같아도 안 쓰긴 하겠어요. 자, 네, 몽테베르데 만년필인데요. 몽테베르데 만년필인데, 요거는 제가 알기론 안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 테이프 뜯어야 돼. 아, 테이프 뜯기 싫어. 안에 컨버터는 다 들어가 있어서 컨버터는 다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봉채 베르데 마니필는 이번에 두 자루 들었는데 하나는 제가 언박싱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언박싱 영상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거 안 열리니? 저식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닌데? 어. 어차피 너는 필요 없으니까 사라지렴 여기 카트리지 두개랑 이렇게 안에 설명서 보증서가 적혀져있고요 보증서가 이렇게 있고요음그 외에는 딱히 특별한건 없네요 여기들은 버려주는 양이고 카트리지는 저기 절로 꺼지렴 안에 아마 컨버터가 들어가있는걸로 하는데 오 촉이 꽤 커요 촉이 엄청 커요 안에 컨버터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했던 부분입니다. 컨버터를 무료로 얻어요. 어, 근데 촉이 상당히 약간 조금... 음... 몽테베르데. 역시 리뷰를 나중에 쓰고 리뷰를 해봐야겠지만, 몽테베르데 애들 약간 마감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USA 제품인데, 음, 미국 제품인데 역시 자산 리뷰는 나, 다음 영상으로 넘기도록 하구요 네 이만 파마 팟도사의 파비앙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랄게요